요즘 자동차 엠포테인먼트의 큰 트렌드 중 하나가 CD 플레이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들 USB나 블루투스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CD 음질은 물론 과거 소장했던, 시간들여 리핑했던 CD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까요? 그랜저 IG CDP 작업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래식과 모던한 디자인의 앙상블, 그랜저 RG-2019 출고 후 1000km도 주행하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차입니다 최상위 옵션에서 추가금을 더 얹어야 하는 JBL 옵션 CD 플레이어만 장착하고 싶은데 옵션의 비용이 너무도 큽니다 잠깐! 음악은 작업이 끝난 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업에 들어가기 앞서 쇼트 방지를 위해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 후 작업에 들어갑니다 기어봉 같은 경우에도 무턱대고 힘으로 무뽑듯 뽑으면 잘안 뽑힐 뿐더러 어퍼컷을 맞을 수도 있고 기어봉이 튀어나와 차량 내부에 파손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엑스크루 용인의 노하우로 안전하게 탈거 진행합니다. 탈거 부위를 마스킹하고 핀이 몰린 포인트에 딱 맞는 힘으로 정확하게 탈거합니다. 우선 CD 플레이어를 가조립 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정상적으로 사운드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연결부는 순정 배선을 사용하지만 몇가지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CD 플레이어를 인식시키기 위한 약간의 배선작업이 요구됩니다. 이때 모든 배선은 먼저 납땜하고 순정 배선처럼 독일제 난연 흡음 테이프로 마감하여 일절 하자가 없도록 작업합니다. 부분적인 가공이 진행되기에 CD플레이어를 제외한 부분에 마감재를 재단해 깔끔하게 커버링합니다. CDP와 연결될 커넥터도 잘 빼주고요. CDP 장착을 위한 배선 작업이 끝났습니다 분해의 역순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아 핀이 물린 포인트에 딱 맞는 힘으로 정확하게 장착합니다 탁탁 하는 소리가 참 듣기 좋은 것 같습니다 마스킹테이프도잘 제거해줍니다 기어봉도 제자리에 장착합니다 그랜저 IG-19년식의 경우 순정과 같은 모습으로 팔걸이 안에 설치되는데 JBL 옵션과 완전 동일하게 가로 배치할 경우 콘솔 자체도 변경이 되어야 하며 비용도 올라가고 콘솔 내부 시거잭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세로 배치가 운전석 및 조수석에 앉아서 CD를 넣고 빼기가 더 편한 구조입니다 튼튼하게 잘 고정 후 작업 마무리 했습니다 이제 CD 한번 재생해볼까요? 볼륨은 동일하게 세팅했고 CD와 USB를 통한 감상의 차이는 확연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